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입니다 오늘 지수가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유독 상승률이 좋았던 게 음식료주 그리고 제약주죠 두개다 종목 특징이 경기방어주라는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주 연일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은 제약주 중간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특징을 보시면 이제 코로나 감기약조 그리고 치매 일부 또 탈모 어, 이런 몇개 종목들이 어, 돌아가면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감기약 원료를 80%를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약품 풍기 현상이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공급 리스크가 증가되고 있다는 이런 소식으로 어, 감기 관련된 원료 의약품주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중국은, 어, 역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해열제, 진통제, 감기와 풍기 사태가 지금 연일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와 관련된 한번 제약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제약 15%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죠. 얘는 펀은 18배, 어,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죠. 1, 2, 3분기 981원을 벌면서 18배. 그리고 피 제약주 평균 PBR이 1.8배입니다. 얘는 1.18배. 부채는 29. 배당은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 2.8로 어 그래도 상당히 이제 높은 제약주 중에서는 어 높은 배당을 주는 기업이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3천억대. 어 우리나라 감기약 어 생산 원료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하나제약. 코롱제약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거의 뭐 독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제일 빠마 홀딩스 얘는 이제 어 같이 이제 짝꿍 제일 파 제일 약품하고 같이 움직이죠 코로나 관련주고 어 제일 약품이나 어이 빠마나 얘네 두개다 실적은 찍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보시면 세 번째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일동을 보면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 가장 저작폭이 큽니다 아, 그래도 이 제약주의 특성은, 어, 미래를 더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어, 제일약품 같은 경우 급등하는 이유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그러면서 이제 적자를 보이는 거죠. 뭐, 쏟아붓는 거죠. 연구개발에. 어, 그 대표적으로, 어, 가장 그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일동이죠. 예, 계속 이제 연구개발비 쏟아부으면서, 어, 경구형 코로나 관련해서 대장주로 올라가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일동이 요런 종목이었죠. 최근까지도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어 휴메딕스 마찬가지 코로나 코로나 쪽이 이제 상당히 좋습니다. 감기 쪽. 그리고 썬바이오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래서 치매 관련주죠. 그리고 세종은 두원사이언스 인수 관련해서 오늘 급등을 했고 어, 썸바이어 같은 경우는 이 중에 이제 PBR이 가장 높은 7.7배 수준 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국제 뭐 이량이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JW중해제약, JW신약, JW쪽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흐름이. 예, 수액제, 어, 우리나라 수액제 대표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JW, 어, 연모, 뭐 발모, 이런 또 탈모 관련돼서도 움직이는 JW 아주 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량약품. 중국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어, 기업들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그 보면 휴젤 어, 중국 내 사업장이 있죠. 얘도 한미약품 중국 내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퓨처캠 어, 얘는 전립선암 중국 내에서 임상 3상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치매 관련돼서 이제 파킨슨병 진단 관련 주죠. 그래서 치매로도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고 어,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런 종목들 거의 5%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실적이 좀 찍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휴메득이 12배로 이제 가장 좋죠. 여기서는. 그리고 대원이 15배 수준. 어, 그리고 부채가 가장 낮은 놈은 태고입니다. 지금 어, 부채가 거의 이제 5,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가장 낮은 놈을 보시면 태고가 1000억 원대, 국제가 1200억대. 그래서, 이제, 천억 원대 수준에 있는 기업들, 아,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이죠. 그리고, 어, 1조가 넘는 기업은 일동이 1조 2천억, 어, 그리고 한미가 3조, 슈제리가 1.1조 8천억대, 요런, 어, 대형주도 오늘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다음 한번 차트를 몇개 종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먼저, 하나 제약입니다. 지금 2만 천원대에, 어, 거의 이제 강력한 저항선 라인이죠. 21,000원이. 그리고 보시면 11월부터 쉬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201선인 장기 이평선까지도 이제 돌파했죠. 모든 이평선을 돌파한 모습이죠. 어 제약주 아주 좋습니다. 지금 모든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하나제약. 어 일동제약 아 얘는 경구형 코로나 관련해서 어, 이런 아주 놀라운 이제 상승세를 한번 보였던 종목이죠. 어 그리고 이제 계속 조정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어, 코로나 이제 확진자 수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어, 그런 영향으로 어,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은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썬 바이오 어, 얘도 지금 11월 달부터는 이제 꺾이지 않고 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어, 지금은 60일 장어 이평선까지는 돌파를 했고 아직은 이제 어, 120일선 이평선까지는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썬 어, 바이오 어, 다음은 태고 사이언스 지금 23,000원 선이 가장 이제 어, 뚫기 힘들었던 이 저항선 라인대죠 지금은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었던 어, 태고가 어, 최저가, 신저가 이후에 이제 반등한 모습이죠. 어, 일양약품도 마찬가지죠. 10월 달에 이제 최저가를 한번 찍은 이후에는 어, 더 이상 이제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어, JW중해제약. 아, 어, 지금, 어, 이 60일선을 한번 돌파한 이후에 어,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 60일선을 더 이상 이제 깨지 않고 오늘 또 7% 정도 어, 큰 폭으로 이제 반등을 했죠. 아 그래서 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60일선을 상당히 이제 강한 지지선으로 볼 수가 있는 어, JW 어, 휴젤 어, 얘도 지금 보시면 10월 이후에 거의 뭐 이, 하락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12월 초부터는 이제 아주 급등하는 모습이죠. 지금 어, 모든 이평선을 다 깨고 지금 200일 요 장기 이평선인 200일 선까지도 돌파하면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12월 달에 16만원대에 여기 어 이제 어느 정도 근접한 위치 때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휴젤. 아 다음은 한미아품입니다뭐 아 시가총액이 크지만 아 움직임을 보시면 이렇게 아주 뭐 가볍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점과도 이제 얼마, 어느 정도, 한 10% 정도 상승해주면 아, 요 라인 때 이제 도달할 그런 어,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죠. 어, 상승률이 뭐 아주 무겁지만 아주 어 높은 상승률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한미. 아, 다음은 JW 신약입니다. 아,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뭐 중간에 이런 어, 거래량이 실리면서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을 한번 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지만 좀 아, 윗꼬리가 어, 달리기 때문에 어, 매수할 때는 어, 최 어, 마지막 순간까지 어, 지켜보면서 어, 다, 어, 대응해야 될 종목이 요 신, jw죠 이렇게 한번씩 긴 꼬리를 달고 있는 어, 신약, jw 신약 어, 제일 약품 어, 얘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뭐 어, jw 신약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어, 한번씩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길게 윗꼬리를 달면서 어, 큰 폭에 한번 상승을 하지만 좀 꼬리를 달면서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추세는 추세를 보시면 아직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뭐 꺾이지는 않은 모습이죠. 우상향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